어, 브랜디, 하이 왜 때문에? 하이, <미�> 신났어 <difficile> 눈높이 맞춰서 더 내려가. 얘. 더 바닥으로 근데 이제 제가 저쪽으로 가야, 가야지. 더 내려가. 카메라 발끝에 파이 맞추고 그래. 이거에, 이거해서 이거 갑자기 이... 게딱 어, 발끝 맞추고 이렇게 렇지재미재미이너봐 <웃음> 내가 다시 모셔다 올게. 엄마, 알아봐? 재미나못불러 i m 러 y j i m m 미오 i m 미 y 미 i 미 m 미 j 미 m m y Jimmy, j 미 m m y Jimmy, Jimmy, Jimmy, Jimmy, 어머 m m y j 어머 m y j 아니 그때는 이 한발자국도 못 내딛던 바어 바보 같은 우리 쨌리였는데 백쟁이. 어, 제니. <웃음> <웃음> 어, 제니. 어, 제니. 어, 제니. 어, 제니. 어, 제니. <웃음> 어, 제니. 응, 래요니 어, 제니. <웃음> <우리 쟤미>. 어, 요니 어, 제니. 어, 제 보고 싶 어, 서진 어, 제니. 어, 제니. 리 제니. 어, 제니. 어, 제니. 어, 제니. 어, 어, 제 너무 귀엽지? 따끈하게 먹고 싶어. 맛있겠다. 앞에가 그냥 설사는다. 눈꺼. 음, 눈 이거 봐. 디가밥 먹고 로이한 눈이 또 와. 우유 그래. 지금 5시인가? 누가 15분 전. 15분 동안 더 볼게. 딱 5시 줄 거야. 기가 막히게 시컷을 한다니까. 엄마가 <웃음> 계속 눈맛. 오빠, 애들. <웃음> 눈 먹어. 물을 안 먹어. 안 죽는데. 아, 신발이. <웃음> 이게 제뒤꿈치고요 <웃음> 이렇게, <웃음>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, 지금. 브랜디! 일로와! 브이 아, 아. 진짜 뭐, 미끄런져 되겠다 <웃음> <웃음> 가능하겠는데? 음, 여기서? 어 들어 누워야 돼 완전 누워 <웃음> 안돼! 이 옷이 안 미끄러지나 봐야 어머! 너는 돼어머야야야야나 대... 없어졌어. 깜짝봐봐 아, 진짜 재밌어. 어머! 너이아아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와아아아아아아 치료에 아니 가가 엄마한테 가봐줄게이 들어가 뭐? 는리우도서 저런 슬리퍼 크롭스 하나 딱 신고 왔다까그 자체가. 나는 상상을 수가 없다 근데 나는 고 이렇게 해서, 이렇이소리 해서, 면렇게 해서, 같아. 게 해서, 이렇서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어나게 해서, 나렇기해어 <웃음> 아니 이게 다다 다 실어놨더라고 피어에와 오니까는 지가 다 아쉬워 없었으면 편할 것들 아니 나는 엄마가 반찬 만들 때도 대단하다고 느꼈어 왜냐면 야거기또 탄이라서 여기 조 나갈 데도 없는데 그래서 갔다가면잘 처먹느라니 뭐랄까봐 입은 것만 하나 갖고 오면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하나 여보 옷이 있어야지 모두 아 근데 나 진짜 양말도 안 가져오고 아무것도 <웃음> 안 갖고 이거, 알고 내가 그냥 이 그런 건다 알아서 챙겨. 그거는거 챙길 수 있는데 이거, 이거. 안갖고거 이거, 이거. 다거은거 어떡하냐? 그러니 아, 아, 그러니까. 아, 차가 꽉이있어 내가 가가다 이거, 이거, 어 어때? <웃음> <웃음> 밥은 엄마 신발을 신고 가져와. 그냥 돌아가겠습니다. 너무 손쉽고 추워요. <웃음> 중요한 자리에 중요한 약속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됐어? 응. 음. 우리 애도꼭 참석해야 되고 음. 사진 촬영도 해야 돼. 나라면 어떻게 할 건가? 이상태에 수술 못함. 1번 양해 구하고 약속 취소. 2번 어쩔 수없으면 데려간다. 데려가 나 그냥 그래도? 나 어, 그래도 데려가. 가서 뭐 설명해 아, 어, 그... 세상이 안올 수도 없고 근데 이렇게 된 거예요. 아, 아. 그래, 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. 그리고 외국에서 멍멍이 최초로 프리다이빙 대회에 나가고 싶대. 음. 근데 내가 동행은 못 해. 얘 혼자 외국 간다고? 음. 못 가는. 절대 못 가는. 아, <웃음> 죽었다 깨나도. 나는 아무리 예스맘이라도 그건 못해. 사고 싶은 게 있다면서 친구들이랑 어디 매장에 간다고 카드를 달라고 함. 친구들은 다 엄마 아빠가 카드 줬다고 나만 안 줬다고 함. 그게 얼마인지 뭔지는 모르고 이후에 환불 처리 못함. 당신이라면 카드 준다? 줘. 설명할 때까지 카드 못 준다? 아, 난 줘. 그냥, 아, 그냥? 친구들 다그러면 카드 음. 저기서 갖고 온다고 그랬잖아. 그냥 가서 같이 하고 와 그래 그럴 거 같아. 뭔지도 몰라 얼마인지도 몰라도? 어난 그냥 네. 애한테 맡겨볼 거 같아. 어... 음. 남자친구라고 데려왔는데 상대가 너무 불량하고 양아몬 같아. 걱정되고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상황. 1번? 그냥 만나게 둔다. 2번? 강력하게 헤어지도록 유도. 어, 난 만나게 둬. 그냥... 만나서 이제 정신 차릴 때까지. 이게 콩꺼풀이 이게 벗겨져야 돼. 그러니까 못 말려. 음... 지가 좋다 그러는데 어떻게 말려. 음... 또 연애사를 못 말려. <웃음> 소풍 가야 되는데 자기가 준비물 안 말해줘 놓고 아침에 깜빡했다고 준비 안 됐다고 나한테 온갖 성질내고 울면서 나갔어 1번 자기가 잘못한 거니까 어쩔 수 없음 그냥 보냄 2번 준비물 챙겨서 소풍 현장으로 갖다 줘 준비물 챙겨서 소풍 현장으로 갖다, 갖다 일단 갖다 줘야 돼 그리고 아. 집에 와서 이제 얘기를 해봐야지 이제 가만히는 못 넘어가 일단은 가서 또, 가서 또 불쌍하고 그런 꼴은또 생각해도 안 되잖아 또 가서 일단 그렇게 뒤죽일 순 없으니까 그래서 이, 해야 돼 어. 거기서도 나타내진 말아야 돼내 무서운 표정을 애써 숨기고 올 거야 어. 그리고 집에 이제 오면은 얘도 아마 느낄 거야 집에 가면 엄마가 뭐라 고 하긴 할 거라는 거 하지만 와서 얘기를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어. 음. 아 급하게 볼 일이 생겨서 얘를 데려갈 수 없는 상황이야 우리 아무 데도 안 가고 여기서 기다릴게요 라고 말한 상황이야 1번 믿고 다녀 2번 못 믿어 다른 조치를 취한다 어난못 믿어 다른 조치 취해 절대 못 믿어 그런 건못 믿어 누가 납치할 수도 있고 이거뜨 진짜. <웃음> <웃음> 어 얘네들이 말합니까? 뭐 <웃음> 무조건 여기서 기다린대. 아니, 아니야. 그, 절대 걔네들이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서 있지, 누구? 꼭 변소 일어나. 어... 어. 그리고 누가 납치범이 또 유격, 데려갈 수 있어. 어... 안 돼, 안 돼. 친구 장난감을 훔쳤다고 경찰서에서 절도죄로 입건될 것 같다고 전화 왔어. 근데 얘는 아니래. 자기는 안 그랬대. 음. 1번, 아이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일단 믿어. 2번, 그래도 1%의 의심 달래면서 솔직하게 대답 유도. 음... 어, 나는. 아이를 마음 편하게 해주면서 유도도 해볼 것 같아. 음. 괜찮으니까, 어, 왜냐면 많이 도둑질해. 어쨌든 는걸다 문방구 가서 하나씩 다 훔쳐본 경험도 있고 그러잖아. 아, 딱 믿는 것도 아닌 것 같고, 음. 그럴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으니까, 음. 널 믿지만. 근데 혹시라도 음. 너도 모르게 음. 막 애의 그 마음을 막 이렇게 <웃음> 유도해? 또, 어 유도해 살면은 또 정말 훔친 걸 수도 있어 <웃음> 진짜 아니라고 울고불고해서 엄마가 막 거기서 변호를 했어 막 음, 아니라고 음.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얘가 했던 거야 음, 음. 그랬을 때 그래서 엄청 어머니? 혼내겠지? 응? 나 엄청 안 혼내 어, 아. 무서워서 그럴 수 있어 어린애잖아 아. 음. 사인데 어린애잖아 아. 어린애들은 나 그렇게 해서 혼낼 일 하는 것 같아 그 자체가 얘는 공포야. 말은 말을, 말을 안 해도 나는 와서 무섭게 너 이렇게 말하면 안 돼. 덧이떨어져아이야 아... 너무 무섭지? 이 상황 너무 무섭지? 이런 거야. 그러니까 이제 너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지금은 얘기하지 마. 자 맛있는 거 먹고 자자. 그리고 엄마한테 얘기해. 근데 음... 앞으로 이런 거 이러면 안 되는 거야. 그리고 엄마한테 얘기해 보든지 그렇게 먼저 하지 말고. 아... 그러면 해결 다 해줄게 엄마. 어, 그러시면... 왜? 왜 그런 걸안 해주겠어. 안 해줄 줄 알고 한번 해봤어? 이렇게 다 들켜. 어. 이렇게 되면 다 잡아 어. 그거는 절대 거짓말 할수 없는 거야 어. 거짓말을 같이 엄마가 숨겨주고 싶어도 다 들켜 이 어. 큰일 나는 거야 하지마 엄마한테 먼저 얘기해 어. 엄마가 다 해줄게 걱정하지마 이렇게 나는 어, 하지 그렇게 하면 나는 백퍼 어. 내 스타일이야 그게 어. <웃음> 나 비니데스 <됐어>, 지금 머리태 갖고 말려어